소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. 오늘은 노드프 사슴 코코아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. 코코아에 마시멜로우들이 점찍 있고 여기에는 노드프가 있어요. 그다음에 여기 제목 은분이 노드프 사슴 코코아라고 써 있어요. 옆에는 우리 노드프가 있고 얘는. 가루도 코코아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핫 나죠? 그러면 놀러 가볼게요 렛츠 고!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로드프 운동하고 있는 거야? 어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살이 너무 찐것 같아서 썸멸 못 매겠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번만 더 높여줄게 고마워 서원아 찍 우와 진짜 빨리 도 엄청 잘 되는데요 오아 어, 어, 힘들다 찍 이제 무거운 것을 들다볼까썰면 아주 무거울 테니까 우속들우보우까우벼워우는걸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뾰오 뾰룽 오, 오 울툰 높이 뛰어져 쇼옷 쇼, 쇼. 쇼. 어, 힘들다 땀이 너무 많이 났네 씻어야겠다 들어가 볼까 뾰옹 분동비누도쭈 마시멜로 워시어서 마시멜로 냄새가 나 s o 쏙쏙 몸도 아 o 아간지 x sox, 다니 됐다 o x s 도닦 s 까 톡톡톡 자잠 o 으로자 보자 o 이제 옷장 문을 닫고 앞에 아, 고파음 뭐 코코아를 만들어볼까? 가루를 넣었으니 물을 넣자 다음에 이걸 섞어주면 은 됐다 코코아 맛있겠다 땡땡땡띵띵어 쿠키 다 됐다 보자 자 이거 가지고이거를접지에 쿠키들 톡 맛있겠다 마지막 으로 마시멜로드 우자이거를톡잘 먹겠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자 맛있다 뭔 먹고 또 살찐 난거 아닌가. 내또 운동하면 되지 뭐. 자, 아, 다 먹었다. 이제 치워 볼까? 어? 내비가 어, 갑자기 내비가 이상해. 둥글둥글 둥글. 아, 맞다. 하속시켜 가지 아, 빨리빨리. 꺄. 아. 엄청 큰 똥이 났어. 똥아. 안녕. 깨끗해졌는지 볼까, 한 번? 오, 깨끗해졌어. 똥싸니까 개운해. 시간 이렇게 내뒀잖아. 빨리 자야겠다. 안될 쓰고. 잡을까, 한 번? 냠냠냠냠냠 음, 래도 운동해야겠다 진짜 얘가 볼드빵빵해가지고 진짜 살쪘어요 살쪄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로들프가 사진 뺄수 있겠죠? 오늘은요 로들프를 키워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